야 유진아, 어? 우리 백일이잖아. 아 대박. 종이약을 1 0 0 마리 접어봤어. 와, 어? 고마워. 어 반응이 왜 그래? 아나 너무 좋아서 그래. 아, 아, 진짜 너무 고마워. 맞아, 그, 그, 너무 감동이야. 괜찮은 거 맞아? 응나나 나, 괜찮아. <웃음> 100일이요? 셀 수가 없는데요? 저는 별명양삼개월입니다 그럼 한 번도 100일 간 적이 없어요? 네! 진짜예요! 100일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념한다, 정도로 하나 정도 줄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100일 해봤자 3개월이거든요 너무 비싼 명품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100일 선물 적합도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는 직접 만든 향수인데요 뭐 향수 공방 같은 데 가서 네 그런가 봐요 50ml 37,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 가면 직접 시험해보면서 한번 추가해보고 할수 있는데 같이 가서 만든 그러면 저 합격 드릴 것 같아요. 어, 네 좋아요 좋아요. 어때요? 별로예요. 브랜드 있는 거 아니면 쓰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쓰겠다가 아니라 향수가 비싼 이유가 있어요. 그냥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수는 대체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. 내가 만약에 직접 만들어서 그냥 준다고 라 하면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 조사가 필수예요. 이제 미도 같은 경우에는 중성적인 향을 좋아하거든요. 네, 그래서 맞아요. 중성적인 향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만들어주거든요. 그런 건 나쁘지 않아. 근데 조사 없이 한다? 실패. 차라리 음. 선물을 하고 서로 나. 쓰면 하는 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교환하는 것까진 괜찮다고 생각해요. 구찌 같은 건한 6만 원 7만 원 하거든요. 몽블랑거막 4만 원 사요. 그런 거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. 맘만 들면 교환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저도 향수 선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. 단계 0.1점 0.1점 자 꽃다발! 꽃다발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어. 꽃다발 들고 하루 종일 길거리를 걸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엄청 동의해요 다발보다는 꽃 송이 몇개세개네개 아, 맞아요 그게 더 다발. 좋은 것 같아요 다발은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나두면 썩으니까 관리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1 0 선물로 꽃다발이 메인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발이 아니라 꽃과 함께 뭐가 있다 맞습니다. 이런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흔한 것 같은데 은근 어려워요 뭐 사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음. 꽃 사러 가기가 힘들어요 뭔가 꽃다발을 받으면 기분 좋은 이유가 거기가 가서 꽃을 고민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감동을 받는다고 하잖아요. 들어가서 아, 여자친구 100일 음... 선물 사러 했는데 뭐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해도 갔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는 거죠. 귀여운 거지 뭐. 네. 3.5점 동의하십니까? 네 그런 거 같습니다. 커플링인데요. 커플링을 왜 100일에 주던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. 저도 동감합니다. 최악이에요. 네 일단 100일이에요. 100일인데 벌써부터 커플링을 한다? 이건 지옥 시작입니다.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? 100일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뜻깊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커플링이야. 알지. 그 싸움의 시작이라는 거. 아, 알지. 벌써 부터 100일밖에 안된이 달달한 시점에서 어왜안 차고 왔어 샤워 또깜빡한 거야 오, 어. 친구들이랑 술 마가 인증샷 보내봐 찍었는데 너 반지 어디 있어 아 망하는 거예요 사고예요 커플링은 이제 연수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서약을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굳이 100일 때 해야 되나? 차라리 커플 시계라든지 커플 목걸이에서 가끔 뭐 같이 맞춰서 나온다든지 하면 좋은 것 같아. 요 링보다는 팔찌가 나은 것 같아. 요 팔찌도 좋지. 만약에 커플링을 하고 싶다면 그냥 24K나 18K 금 같은 거 그냥 금가락지 하나 하면 나중에 팔아도 되고 환금성이 좋아요. 난 그러면 나 이거 100점! 고급 레스토랑 예약 어, 전 좋아요 평소에 못 해보는 거를 한다는 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그렇게 좀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네. 뭔가 선물 뭐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100일 날은 같이 이리 어, 사귄지 벌써 100일이나 됐구나 음. 시간이 참 빠르다 앞으로도 천년 만녀 함께 해보자 하면서 음. 먹으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데이트를 하는 거지 꽃 선물처럼 레스토랑도 그냥 뭘 먹을지 혼자 다 고민해서 예약을 하는 거잖아요 음.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쁘지 않나요? 가기 전에 예약한다는 것 자체가 설렘을 되게 극대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이걸 많이 해봤거든요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좀 추천드리긴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베이스 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런 데 가서 선물을 줘야죠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 생각해서 전 3점 저는 2점 전 먹어서 없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어느 정도 저는 근데 음식에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쓰는 편인데 날 잡고 그래도 먹는 거면 둘이서 저는 10만 원 아래면 합쳐서 가끔씩 이제 기분 내려도 좋은 데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, 그 10만 원 언저리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뭐안 좋은 게 없잖아요 음. 만토 한번 줄까요 우리? 그래 분위기 내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, 100일 어. 기념 딥한 토크도 하고 너무 좋다 음. 다음 은 명품 속옷인데요 굳이 명품이나 적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? 굳이 명품까지? 난 CK면 은 5점 준다 우리 맨날 선물 나올 때 속옷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아, 줬잖아 아, 아, 아. 근데 백일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아. 맞아. 그리고 사이즈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100일이면 네. 다 하잖아요 할거 100일 정도면 적당한 거 같아요 연인들끼리만 할수 있는 선물인 거죠 거의 남들한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둘만 아는 그냥 그런 비밀 같은 느낌? 이거 100일이든 뭐든 그냥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소고 주면 되죠 여기서 비어보고어 어, 위에 대보고? 어 대보고 막 좋잖아요 그냥 커플 말고 그러면 은소금만 선물을 해줬어요 좋은 걸.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생일 선물이 아닌데 100일 선물이면 저는 같이 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음, 커플로? 네 어떻게 몇 점? 0.5점? 아, 저는 0.5점까지 아니고 아, 이정 정도는 줄수 있고 꽃다발 있구나. 정도인데 커플링보안 아, 아, 아, 아. 낫다 아, 아. 오케이 오케이 동의합니다 꽃다발은 입을 수가 없잖아요 오케이, 오케이. 아 입을 수 있나 아까 아담과 이브 네. 느낌으로 고민형 고민형이요 아이 고민형 어떻게 생각해요 <웃음> 진짜 큰 고민형이야 막 침대에 막한 부분을 차지해 어릴 때 이거 다 로망이 있잖아 하얀 색깔 큰 곰인형이요? 그거 받고 싶다 사준 적이 있어요 스무 살때 그거 다 길거리에 있는 거 아시죠? 그렇죠 곧 그렇게 되겠죠 <웃음> 저는 싫어요 인형은 남자친구랑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우리 인형 뽑기 하자 아, 해가지고 뽑는 그 정도? 아 자연스러운 아. 고민형 정도 저 이거 완전 동의합니다 100일인데 만났는데 갑자기 고민형을 들고 나한테 준다? 고민형 선물 받을 나이인가? 아, 근데 뭐 인형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전 인형 자체를 별로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. 근데 막 완전 이런 거 선물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데리고 오고 <웃음> <웃음> 귀엽겠는데요. 어, 연주야 환불하러 어. 갈래 굳이 인형은 별로다 1.5점 두개 정도는 아, 될것 같습니다 두개 2개 두 갑시다 그럼 동의하면 어때요 돈으로 접은 거예요 <웃음> 야, 센스가 있네, 이 사람이. 어, 어. 센스가 어, 어. 좋아요. 아 저희 할머니 집에 천장 접혀있는 그 항아리가 있더라고요. 할아버지가 접어주신 거예요. 그건 모르겠어요. 진짜 저게 있었구나. 저 문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. 아. 정성의 극치죠. 최선을 다하는. 이게 또뭐 좋아하기도 안 좋아하기도 좀 그래요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정성이 진짜. 그 표정 한 번만 시뮬레이션 해주면 안 돼요? 제가 딱 종이약을 했는데, 어, 괜찮아. 그 아, 표정 한번 해줘요. 아. 자, 유진아. 아? 우리 백일이잖아. 아 대박! 종이학을 백마리 접어봤어. 와 어? 고, 고마워. 어 반응이 왜 그래? 아나 너무 좋아서 그래. 아, 아직, 진짜 너무 고마워. 아직, 나 귀, 진짜 너무 감동이야. 괜찮은 거 맞아? 응나 나, 괜찮아. <웃음> 종이학이 낫배드. 나 아, 반응이 없기 때문에 소감을 말할 수가 없다. 만약에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학 하나하나 모두 다 글씨에서 놨어. 전 하루 만에 다 읽어볼 듯?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헤어져. <웃음> 거짓말이야. 거짓말이야가 사랑의 담에 있는 거지. 거 사랑에 그 거짓말이야. 네. 저 최악 뭔지 알아? 뭐. 종이학 청개 중에 하나 편지 있다고 하는 거다 까봐야 되니까 앗앗 아. 아. 아. 네. 그러면 저 1점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손편지 아아저 너무 좋아요 솔직히 백0일선물에 손편지가 제일 적합하다 생각해 아 그래 손편지 저 100점 손편지는 사실 거의 필수죠? 안 주면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어. 여기 있는 거다 줘도 손편지가 없으면 빵점이될 수가 있다 손편지는 좀 옵션이 되면 좋지 않을까 손편지와 같이 뭐를 하면은 음. 더 완벽할 것 같아요 향수랑 편지 꽃다발이랑 편지 커플링이랑 편지 속옷이랑 편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게 귀 차라아는 사람들이 있어 손편지가 쓰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주 쓰는 사람들은 되게 쉽지만 안 써본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게 손편지예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긴 글을 잘안 쓰기 때문에 더 어렵거든요 길게 쓰지 않아도 돼요 네. 뭐 하고 싶은 말 어,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의 차이가 이 손편지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봅니다 네. 10개 주시죠 10개? 이 외에 100일 때 정말 좋을 것 같은 선물이 있나요? 커플 신발? 신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100일 선물이니까 너무 무거울 필요가 없고 가볍게 커플 어... 티에 커플 신발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100일 선물 적합도로 봤는데요. 네. 전부 다 좋은 선물인데, 원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? 그냥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찜하기에 넣어놓으세요. 네, 그럼 제게 주기 편은요 신세계 상품권 5만원권 이런 거 넣어놓고. 저처럼 뭐 100일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거나, 아니면 유진이처럼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니까요.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 전에,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<웃음> 첫 100일이 언제였는지는 여쭤봤습니까? 저도 이 얘기하면서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저도 모르거든요 <웃음> <웃음> 하지만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 엄마도 모를걸? <웃음> 이거는 약간 좀 욕심이었고요 자유진재쿱의 100일 선물 적합도 알아보기에 대성공! 여러분 100일 되세요